1박 2일 제작진들과는 달리 갯마을 차차차 제작진은 김선호에 대한 의리를 보여주어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활동 중단한 김선호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김선호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 촬영을 담당했던 한 감독은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선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으며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밝은 미소를 띤 김선호와 촬영감독의 투샷이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감독은 해당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갯마을 차차차 사랑하는 홍반장이란 짧은 글을 덧붙이며 김선호를 향한 그리움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에 참여한 또 다른 스태프 역시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선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고 그러면서 좋은 배우, 좋은 사람이라며 김선호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이렇듯 갯마을 차차차 제작진은 주연 배우였던 김선호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반면 kbs의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은 완벽한 김선호 지우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고선 김선호를 지운 후 오히려 시청률이 올랐다는 기사를 냈었는데요. 이건 무슨 착각인 건지 1박 2일안 보던 시청자들까지 김선호 하차 관련해서 어떻게 되었나? 궁금함에 몰려서 일시적인 시청자 상승으로 이어진 건데도 마치 김선호 지우기에 성공해서 시청률이 오른 듯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올라오는 김선호 배우의 관한 기사는 대다수 부정적인 기사만으로 도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갯마을 차차차 제작진들의 김선호 에게 향한 애정은 팬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의 잣대가 애매모호하게 김선호 가가 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듯해서 씁쓸하기까지 한데요 혹자들은 낙태에 대한 김선호의 인성만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어찌 한 사람의 도덕적 책임이란 말인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법에서도 낙태강요죄라는 것은 없으며 혼인빙자라는 죄도 엄연히 따 지고 보면 혼인빙자 사기죄를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것처럼 하여 금품을 편취했을 때 성립이 되는 죄인데도 연인끼리 사귀면서 나중에 너랑 결혼할 거야 라는 발언들이 혼인빙자로 변질된 이 현실이 안쓰럽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 연인들이 사귀면서 남자가 좋아한 여자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때론 여자친구와 1박 2일을 함께 보내기 위해 하는 말까지도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겠네요. 함께 나와 밤을 보내줘 그럼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게 라든지 나와 결혼하면 절대 손에 물안 묻히고 여왕님 대하듯 할게 하며 여자의 환심을 사고 마음을 얻어 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은밀한 사랑은 모두 결혼 빙자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는 남성에게도 당연히 낙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를 100% 받아들여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부양과 상속의 의무가 있는 남성에게 낙태 요구로 인해서 무천히 비난을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낙태를 원하면 그건 성자기 결정권이고 남자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책임을 못 지겠다 한다면 무책임하며 나태종용이라는 낙인의 꼬리표를 달아 매장시킨다면 그것 또한 불공평한 건 아닌가요? 그런 이유 등으로 김선호 배우를 비호하고 있지만 대중들도 좀더냉철한 판단과 공정한 잣대로 바라보길 바라봅니다. 이상이시공감이었습니다